11시가 다 돼가거든요. 근데 사실 제가 11시가 11시쯤에 가겠다고 연락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쌀게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조금 늦어졌어요. 일단 빨리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약 6개월 동안 생활할 방입니다. 여기 채광이 일단 너무 좋고 침대가 겁나 넓어요. 그 2인용 침대. 마음에 들었던 점이 이 채광이랑 침대 크기 그리고 방에 소파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카펫 바닥인 건 조금 미쓰고 전신 거울도 없지만 그래도 만족하면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? 짐 정리하다가 꽃걸이랑뭐 이런 거한번 사러 나왔어요. 역시 다 같이 사는 건 아무래도 조금 모두를 위한 부분이 많으니까 적응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집주인분이 이제 종교적인 이유 돼지고기만 요리를 하지 말아달래요. 그래서 아마도 여기 계속 산다면 한 6개월간 돼지고기는 못 먹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경험 처음이야 <웃음> 아, 너무 웃긴데 좀 <목소리> How are you? y e a h p y o l d y like to r y something? Yeah. Pork Bindaloo. Pork Bindaloo? Yeah. i e it your takeaway? Oh, it Eat here. Yeah. 집안 농품 사러 왔어요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This is like a 어느 정도 방 정리도 끝났고 이제 저녁 7시가 넘어가는 시간인데 저녁 먹을 시간이잖아요 근데 도저히 뭘 해먹을 힘이 없어서 마침 집 바로 앞에 평이 괜찮은 펍이 하나 있길래 거기 가서 드디어 맥주랑 야외 테라스 자리에서 마셔볼까 합니다. 가볼까요? 비 음, 오네? 비가 와요. 부산을 가지고 나와야 돼. Yeah, let's go. 일단 다시 고고 What's h a t I o n t k w a i i a n g for the t r e d e Oh, why? Oh, right. Okay. What did you say? Um, o t h e juice? t h e Juice? Juice? Uh, yeah. Nice. n t c e Nice. 오늘은 지금 바쁘게 어딜 가냐면 런던에 갑니다 런던 제가 이 정도로 대책 없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대책 없이 그렇게 됐어요 원래 계획으로는 이사 끝나자마자 여기서 백신 맞고 그러고 지내려고 했거든요 아니 근데 워크인 백신이 7월 말에 종료가 된 거예요 이 옥스포드 지역이 여기서 제일 가까운 백신 맞는 데가 어딘지 봤는데꽤 멀고 가는 것도 버스 두 번을 갈아타야 되는데 버스카드로 안 되는 지역이고 일단 왔다 갔다가 제일 편한 런던으로 버스를 끊고 일단 대책 없이 가고 있습니다 제발 맞을 수 있길 바래요 좀 이따 봐요 계획대로 <목소리> 웨이트 로스에 왔습니다 역시 충동 행동은 좋지 않은 거야 오늘 역대급으로 정신 가출하고막 우당탕탕하고 진짜 풀학스를 밟았던 날이었어요 다행히 노버스 티켓은 나중에 쓰고 싶을 때 액티베이터 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이번 주 수요일쯤에 백신 맞으러 런던에 갈것 같아요 일단 시카를 사러 가볼까요? 제발 있었으면 좋겠다 Thank you. 자, 식칼 찾아 산말리. 식칼 찾아 산말리. 아, 지금 한세 번째인가 네 번째 마트 들고 있는 건데 그 법으로 그 흉기라서 그런 것 같아요. 식칼 아, 사는 게 이렇게 힘들었다는 그래서 직원분께 물어봤는데 여기 근처에 주방용품 파는 가게가 있대요. 그래서 거기 가서 다시 걸어보려고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이렇게 캔으로도 나오고 봐. 이만해 너무 귀엽다 이렇게 비 맞으면서 걸으니까 진짜 영국사람 된거 같고 그러 그러니까 애가 너무 조금 조금씩 와서 짐도 있고 부산을쓸 여력이 없어 아휴. 제발 여기에는 칼을 팔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격적인 이 순간 드디어 칼을 찾았어요 와 진짜 너무 찾아 돌아다녔다.